Oh, oh, oh, oh, <웃음> 와 아니 여건 매콤하고 막 고추랑 같이 튀겨서 응 그래서 전혀 안 비리고 어, 안 비려? 안 느끼해 그러니까 맛있다 했잖아 내가 응 괜찮네 얘 냄새가 날 수도 있거든 맛있다 음 것 같은데? 진짜 맛있는 같은데. 와 대박이야, 진짜 맛있네. <웃음> 와 <우와. 웃음> 맛있다. 아니 이거, 이거 소스 뭐야? 그러니까 까면서 음. 소스가 이 색깔하고 다르길래 내가 여기서 혀로 이렇게 맛봤단 말이야. 음. 근데 어, 뭐지, 이게 매운, 매운 농담인데? 와 와, 부 찍어서. 지팡이 같다. 와, 고추 엄청 맵다고. 아, 고추 이제 없지? 와, 고추, 고추로 매우니까 고구마로. 근데, 많이. 안 찔겨서, 이빨 안 좋아도, 예. 찔겨? 안 찔겨. 왜 돼? 음. 잘하네. 응. 잘. 쫑쫑 맛집이네. 음, 여기 고추 있다. 응. 아! 응. <웃음> 음, 진짜 매워. 이거 매운 것까지 좀더 매울 것 같아. 이거요? 응. 이거 먹으면 지 아. 역시. 대단한 사람이야, 너는. 너도 크면은 먹을 수 있어. 알았지? <웃음>